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매너왕입니다. 대한민국 골퍼들이 최고의 매너를 갖추고 에티켓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는 그날까지 매너왕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매너가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더 좋은 매너를 갖춘 교습가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매너왕 나왔는데 정말 그럴싸한 내용들 많이 있더라. 우리가 좀 배울 게좀 있더라 라고 소문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병골프학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 있습니다. 드디어 옥스윙4 옥골프가 공개가 됐습니다. 열심히 진행되고 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습스윙 매너있게 합시다. 카 매너 있게 합시다. 네, 제가 최근에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있잖아요. 가서 라운드를 했는데 어, 정말 아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진짜 잘 친다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함께 뭐 번개 비슷한 식으로 해서 이제 모임을 해서 네시 라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70대 타수를 치는 그것도 블루티에서 70대 타수를 치는 굉장히 잘 치는 골퍼예요. 어. 그런데 거기에서 눈에 하나 거슬리는 동작이 한1 8월 내내 그런 모습을 봤는데 티샷을 할때꼭 사람이 있는 곳으로 연습스윙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냐면 어, 굉장히 먼게 아니라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도 이쪽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연습스윙을 하고 샷을 들어가요. 어근데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도 한 여기에서 2 m 정도에서 헤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 몹시 불안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골프를 잘 치는 분이 은스프을 그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해서 치는 라운드였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라운드 후에 그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에 대서 저는 100%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습관으로 굳어진 거예요. 근데 골프를 워낙 잘 치니까 주변에서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이것도 괜히 잔소리 했다가 또 아유, 이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골프장 가면 골프 잘 치는 놈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뭐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야, 너왜 연습, 연습 중 우리 쪽으로 왜 기분 나쁘게 요 이런 식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동반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면서 그걸 갖다가 자각을 시키고 인지를 시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많이 놀랐어요. 연습을 하는데 다행히 드라이버여서 그랬지 어, 아이언 같은 경우 연습윙 하다가 만약에 뭐 디붓을 판다거나 그러면 막 모래 튈수있거든 그래서 드라이버도 약간 이슬 같은 데 젖은 데 있으면 싹 잔디를 건들면서 물이 탁튈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 헤드나 아니면 그 샤프트 쪽에 크랙이가 있어가지고, 뭐 특히 샤프트 쪽에 크랙이가 있어가지고 끊어져 버렸다. 그 날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뭐 사고가 예고하고 납니까? 정말 예상치 않은 경우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제가 방법방에서 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건데 연습 스윙할 때 항상 좀 주변을 두리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리 두리번하면서 내가 분명 히 이쪽으로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사람들이 있다면 좀 뒤로 이렇게 물러서라도. 사람이 없는 쪽으로 스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습 스윙 하기 전에 늘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안전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한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연습 스윙을 티인그라운드에서 할 때는 주변 분들이 좀 빠지셔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위험한 게 있어요. 여기서 딱 샷을 하잖아요. 샷을 하고 이렇게 딱 샷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체가 어떻게 빠질지 모르거든. 근데 샷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바로 옆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예 안 맞았어 하고 확뒤로 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티샷 한 분들에게는 그 어떤 뭔가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는 시간을 주는 매너. 그리고 뒤에서 안전하게 그분으로 해 그럼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할수 있는 그런 매너. 그리고 우리 플레이어는 여기서 플레이를 할때 연습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습 스윙을 하는 그러한 매너 이러한 매너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이병 골프학교를 시청하시는 모든 골프분들은 그러한 매너를 꼭 지켜주세요 왜냐면 무식해 보여 무식해 보인다니까 그러면 골프 아무리 잘 치면 뭐할 거예요 그 매너 하나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좀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하게 되면 재미없죠. 같이 치는 사람도 불편해지고 그럼 결국에는 그 매너는 결국에 외로운 사람 또 외로운 골퍼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아셨죠? 어, 이번 주는 이 부분 하나 생각하면서 라운드 가셨을 때꼭 참고해서 연습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Swing골프 아카데미 매너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